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점의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두 점의 시계 모두 여성용 시계이고요 왼편은 방클리프 아펠의 시계 그리고 오른쪽은 까르띠의 시계입니다. 이두 시계 모두 여성분들에게 아주 인기있는 시계이고요 왼쪽은 18K 옐로골드 우 오른쪽은 스테인레스 스틸과 18K 옐로골드입니다. 우 베젤의 사이즈를 먼저 보면 방클리프 아펠은 1 9 m m 이고요 정사각형이어서 19mm 1 0 m m 19mm 반면에 까르띠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22mm 정사각형이고요 러그를 포함하면은 3cm 입니다. 30mm 부은 이와 같이 되어있는 제품이 브레이슬릿을 보면 약간 다르게 되어있죠. 18k 옐로 골드 이고요 18k 옐로 골드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있는 시계인데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반클립프벨 시계를 보면 베젤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볼륨컷 다이아몬드가 4... 네 곳에 이렇게 되어 있구요. 브레이슬릿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반클리프 앞에 로고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에도 이렇게 딱 있구요. 열어보면, 열 때는 이쪽 먼저 열고, 이쪽 먼저 열어야겠죠? 이렇게 똑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닫을 경우에는 상할 수도 있습니다. 닫힐 수도 있구요. 이렇게. 그래서, 더블 폴딩 클래스프고요. 이 제품은 쿼츠입니다. 닫고 닫고 예쁘죠? 여성용 시계입니다. 그리고 까르테 제품을 보겠습니다. 까르테 제품은 콤비인데요. 18K 옐로 골드의 금통보다는 좀더 가볍습니다. 베젤을 보시면 18K 옐로 골드고요. 다른 쪽은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줄에 요 같은 브레이슬릿입니다. 이 제품 또한 더블 폴딩 클래스프고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방 클립 앞벨시 제품이 당연히 좀더 고급지고 가격 또한 좀더 나갑니다. 사파이 크리스탈 글래스여서잘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겉모양의 블루 핸스의 10층과 분침. 까르띠의 팬서 제품입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오른쪽이 좀더커 보이는데 실제로 재보면 왼쪽에 까르띠 제품이 살짝 더큰 제품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짠